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시장이 그동안 계속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비교적 코스닥 쪽이 좀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거래소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고 오늘장에서 가장 상승률이 돋보였던 종목은 바로 이 사료 관련 주였습니다 이 사료 관련 주가 이 테마가 불 때는 이렇게 작년도 였죠 작년도도 어, 보통 뭐 3, 4월경 봄쯤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 이 사료 관련주들은 이 2차 전지주에 가려서 그동안 이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지만 오늘 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료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료는 한타부터 까나리아까지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어, 오늘 뭐 까나리아 같은 경우 작년에 대장주였지만 오늘은 좀큰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 또이 사료 테마주는 지속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략 1, 2개월에, 어, 이 시세를 다 끝내고 그 뒤로 이제 원상태로 내려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이 테마가 불 때는 항상 그 테마에 편승을 하지만 내릴 때는 또 남들보다 좀 눈치 빠르게 또 내려, 어, 또이 하락을 막기 전에, 하락세를 막기 전에 바로 뛰어내릴 수 있, 있어야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사료 관련 테마주입니다 그리고 이 사료주가 울릴 때는 항상 같이 봐야 되는 비료, 농기계주 이런 종목도 단기간에 두배 이상 또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같이 이제 살펴봐야 될것 같고 또 사료주는 대부분 이, 한탑, 이 한탑이라든가 또 한일사료 까나리아 작년에 대장주였지만 실적들은 다 개잡주의 그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종목이 재료, 또 수급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이 수급입니다. 이 세력이 붙지 않는 종목은 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이 끌고 올라가는 종목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오늘 그 상승한 그 상하가 종목 어 한번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이 유전 콜드 퍼시픽 신라섬유 KBI 메탈 어 엑, 엑서지 얘네들은 시가총액이 다 천억이 안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양지사만 이제 4천억대 수준이고 나머지는 어, 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었고 골드퍼시픽 어, 얘가 상장 유지 결정이 되면서 오늘 또 상악가를 갖고 신라섬유는 부동산 임대 휴대폰 또 직물 제조 가공 판매업을 하고 있는 신라섬유 어, 시가총액은 오늘 상악가를 갔지만 이제 500억대 그리고 엑서지 원료 의약품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오늘 상악가 갔습니다 이화산업은 이제 바이오 생체 인식 관련해서 연일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양지사는 품절주로 묶이면서 오늘 상한가를 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신규 상장주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오늘 장에 살펴보실 이 상승 섹터를 보시면 사료가 가장 높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서 또육개다 음식료 관련된 주고 이 전선 관련 주가 상승률이 높았고 전선 쪽에는 또 남북 경협이 이제 전선 쪽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거의 뭐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또 특징적인 건 이제 생명보험, 손해보험 쪽이 아주 선방을 하면서 아주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보험주는 금리 인상에 또 수혜주죠. 얘네들도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나 손보사들 아주 좋은 흐름을 좀 보이면서, 어, 오늘, 그나마 선방했던 업종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22년도 사료주 급등의 배경은 이제 역시 우크라와 러시아의 전쟁 관련해서 원재료 가격이 이제 급등한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전세계 밀 수출의 30%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고 옥수수도 5분의 1 정도의 이 수출량을 차지하는 이나라기 때문에 이 전쟁 관련해서 이 곡물값이 치솟으면서 어 작년도에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급등 이 사료주 상승 배경은 이 우크라와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유엔에서 세계 식량 위기로 인해서 중재를 하면서 이 협상을 했었던 이 협정이 결렬될 위기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료주들이 급등을 했고 이 러시아가 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달입니다. 5월 달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료주는 기간을 있습니다. 기간 단기간에 치고 빠져야 되는 종목이 사료주고 한번 또 상승을 하면 또 무서울 정도로 상승을 하는 종목이 바로 사료주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사료주 특징을 보시면 한 탑, 어, 역시 시가총액이 작은 놈이 뭐 6% 정도 큰 상승률을 보였고, 어, 수급을 받고 있는 종목은 어, 전일, 전년도의 대장주가 어, 또 수급을 받았고, 팜스토리 어, 2천억대입니다. 오늘 가장 그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어, 먼저 치고 나왔던 종목은 팜스토리입니다. 시총은 이제 2천억대 수준. 어, 그리고 어, 실적이 나오는 놈에서는 이제 KCPD가 11배 수준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어, 대부분 이렇게 상승률이 컸던 종목들은 어, 그닥 이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는 어, 이런 적자기업들이 어, 수급은 이제 잘 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을 보시면 한일사료가 역시 이제 가장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3.42배 평균은 1.62배 정도의 거래되고 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그리고 뭐 부채 수준을 보시면 대주 미래 정도가 어, 이 낮은 부채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래 정도가 오늘 11%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사료 관련주 한번 내용과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탑 밀가루, 곡물, 소맥분 또 배합사료, 제조, 판매가 주업이고 시장 점유율은 약 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 4월달에 출발해서 지금 5월달 이두달 가량을 상승을 시킵니다. 이 보시면 뭐천 원대에서 5천 원대까지를 급등을 시키죠. 그 뒤로는 뭐 쉬지 않고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상승 이 초기 때천 원대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지만 다시 이제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k c p 드 배합사료 제조업이고 이 사료 가격, 원재료인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출원가가 크게 올랐지만 가격을 판가에 전가하면서 매출액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매출은 증가를 했고 어 별도로는 66% 40억의 이 순이익이 났지만 연결로는 약 2% 정도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어 얘도 어한 달간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지금 4월 한 달간 뭐 며칠 한 15일 정도의 시세가다 내줬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바닥 100일, 천정 3일이라는 말이 있죠 이 기다림의 시간이 1년을 기다려서 요때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뭐 우리가 나무를 심어도 수확 시기가 있죠 이 짧은 기간에 수확이 끝나는 종목이 바로 이 사료 관련주입니다 다음 대주산업, 배합사료 제조업 얘도 두 달을 시세를 끌고 갔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단미사료 생산 공급하는 사료 부분 기능성 소재 매입 유통하는 또 식품 부분 요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산업 금강공업이 대주주고 배합사료 제조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얘도 보시면 뭐한 달에 시세를 끝내죠 이지바이오 어 동물 의약품 관련된 종목이고 또어이식 기능성 식품 또 배합 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이지바이오입니다. 특징은 이제 축상 동물 진단 1위 업체입니다. 이 동물 진단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내 1위인 옵티팜 솔루션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어 얘도 보시면은 뭐한 달에 이렇게 거의 시세를 다 끝냈죠. 사조동화원 어 원맥을 수입 가공해서 판매, 또 제분 사업 부분 판매하는 재분과 가축 양식 어류 사료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한일사료 22년도에 대장주였죠. 뭐 보시면 실적은 뭐 이렇게 그닥 별볼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수급을 받으면 이렇게 급등을 하죠. 그래서 작년도에 까나리아와 같이 이두개 종목이 대장주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뭐 이렇게 수급을 좀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지홀딩스, 어, 이지홀딩스는 이 자회사로 팜스토리를 두고 있습니다. 팜스토리 뭐 배합사료, 양돈사료 뭐 제조 판매가 주업입니다. 어,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뭐한세 달에 걸쳐서 이렇게 상승을 시켰던 이 팜스토리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이 사료주와 꼭 같이 함께 봐야 될 종목이 바로 비료 농기계주입니다. KG 케미칼이 가장 대장주죠. 어, 전에 이 사료주 외에도 이 비료주도 봄에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황사철에 시세를 내주는 종목은 바로 이 비료입니다. 뭐, 열레 행사처럼 상승하는 종목이었지만 올해는 2차 전지 때문에 이게 거의 빛을 못 봤습니다. 이 비료주들이. 그래서 같이 이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현재 KG가 대장주죠. 쌍용차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보, 한농 효성, OMB, 조비까지가 아주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오늘. 어, 누보, 어, 지금 비료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이제 가장 그 오늘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비료 관련주 중에 가장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 457억의 누보가 오늘 7% 정도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급을 좀 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얘도 시세를 보시면 한 달에 걸쳐서 크게 한번 시세를 내주죠. 대동 기업, 어 지금 농기계 쪽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관련주로는 TYM, 또 대동, 또 아세아테, 골든 센추리까지가 있습니다. 골든 센추리기 정도만 오늘 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중국 기업. 어 그래서 오늘은 이 사료 관련주를 살펴봤습니다. 이 테마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 짧은 기간에 큰 시세를 주는 종목은 어, 바로 이 사료 또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종목들을 어,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